서서 그 기타 톤을 정하고 있습니다. 네. 어. 템포만 쓰더분 네. 어, 쓰던 이제 림포레스트 군이 이제 앰프를 만나서 어, 약간 이제 지금 적응을 하고 있, 있어요. 한번 바꿔보세요 네. <목소리>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네. 뭐가 이제 다이젤? 어. 프리앰프를, 요 프리앰프를 사용해서 할, 할 것인가 네. 앰프 개인 채널 리드 채널로 할 것인가 이거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렇게 어, 패치로 연결돼서 예, 피커방으로 한번 갔다 볼게요 음. 일단 <웃음> 대충 정해졌으니까 한번 네. 가 볼까요? 네. 네. 근데 이걸 블렌더를 켜면 어. 되게 되게 유니크하네요. 얘는 두둑더부드. 와. 지금 이거 뭐지? 아, 클 클린. 괜찮아, 이 정도? 네. 모니터? 네. <웃음> <웃음> 여기도 여기는 그런 것같아가 근데 진짜 짧게 가면 제일 악될 거같아